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된 이유는 스타벅스에서 파트너들한테 검은 박스를 나눠줬어요. 검은 박스가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개봉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짠! 예, 스타벅스 20주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었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빨리빨리! 오늘 빨리빨리 할 거야. 오! 이렇게 떴어요 여러분 자 여기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 야! 오! 야! 와우! 이 고무 박스 안에 가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틴 케이스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고급지다 이게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선물이에요 파트너 선물 그 전에 뭘 줬는지 한번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 <웃음> 이거는 파트너컵이에요 파트너컵 컨테스트에서 1등한 그 디자인으로 프린팅되어 나온 리유저블컵이에요 리유저블컵 이거 보시면 이게 뭐, 뭐야 이거 웹툰이야? 카툰이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에피소드를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한정으로 10월달부터인가? 10월달부터 이제 컵에 프린팅되어 한정적으로 이렇게 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유저블 그 컵은 계속, 계속 이렇게 뭐 쓰는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이거는 파트너한테 전부한테 준건 아니고 제가 스타벅스 그 20주년 행사 파티. 20주년 행사 파티에서 이렇게 거기 에 참석한 그 초대된 인원들한테만 이렇게 베어리스타, 국민형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코리아 뭐라고 써있어요? 베리 베스트 파트너 내가 이제 베리 베스트 파트너인거야 이번에 새로 나온 80cm 베어리곰 스타 있죠? 그거랑 크기는 똑같은데 걔는 이제 청바지 입고 있고 그리유저블 아니 리유저블이래 뭐지? 뭐라고 하지? 리저브! 야, 리저브 리저브 매장 페도라랑 옷을 입고 이렇게 까만색 앞치마를 했는데 얘는 이제 일반 이제 그 파트너의 모습이죠? 파트너들만 나눠준 이제 곰돌이 인형이에요 짠! 20주년이라고 서첫선물이 비치타올이었어요 비치타올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는데 파트너용은 이렇게 로고가 까만색이 아니라 핑크색으로 이렇게 프린트 있고 이제 파트너용 이제 선물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최근에 또 이걸 줬어요 게 뭐야? 이렇게 달아 놓는건데 무슨 용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이렇게 배지랑 같이 줬거든요? 이 배지를 여기다 이렇게 다는 거래요. 굳이 배지들을 모은 거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다는 거. 그런 용도로 이렇게 제 망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달 이렇게 검은 상자를 주었어요. 이 검은 상자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이걸 볼까요? 오, 이게 또 틴캐스야. 이제 이꽁투스이꽁투스가 이렇게 막너덜로 이렇게 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 붙어있네 이렇게 또 상자처럼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틴케이스가 스타박스 이렇게 있고요 음! 우와 고급자 고급자 고급자 이게 또 이게 킹스맨 같은 이렇게 우산 <웃음> 키링과 이렇게 카드 지갑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보면은 어, 너무 과대포장 아니니? 우산 이렇게 또 손잡이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로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 땡큐 이제 파트너 이렇게 각인 각인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펴볼게요 우와, 너무 고급진데? 자동 아닌데, 어, 어 잠깐만. 아니, 이거 안 보이셔. 근데 안 보이실 거야. 이렇게, 그냥 앞에 보면은. 보이나? 로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뭐 다른 데다 까만색 그리고 그래, 여기 이렇게 스타벅스 이렇게 아주 고급진 아주 고급진 이 킹스맨 같은 요런 우산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맘에 들어 제일 맘에 들어 지금까지 다은것 중에 제일 맘에 들어 아니다 얘가 제일 맘에 들어 곰들이 제일 맘에 들고 두 번째로 맘에 들어 음, 짜자잔 키링 가죽으로 이렇게 스타벅스 이렇게 곰돌이 베어리스타 베어리스타 이렇게 코리아 써있고 뒤에 파트너 20주년 이렇게 파트너를 위한 이제 키링이다 이거죠? 그리고 커피빈 어 커피빈? 왜 커피빈? 커피빈 커피빈이잖아요 커피콩컵컵 컵. 20주년 로고 20주년 앞에는 사이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때요? 예뻐요? 네, 신경 많이 쓴열쇠고리예요네 열쇠고리 하나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카드지갑이에요 카드지갑 7주년 때인가 아무튼 그때 나왔던 선물인데 제탕이렇가스가 이렇게 큰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봉이 끝! 오늘 이거 하려고 켰습니다 키더트가 아닌 이렇게 스타벅스 굿즈를 한번 개봉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스타벅스 지금 곧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 다음 영상은 이번에 22일날 푸 전시회가 오픈을 하는데 인플루.. 인플루엔서로 인플루엔자라고 이번에 소대가 돼가지고 거의가2 0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브이로그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웃음> 좋아요, 알림 그리고 좋아요, 알림 또뭐 있지? 구독! 구독. 구독까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스입니다 끝이에요